둘중한 명에게 맞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. <웃음> 제목이 왜 이래. <웃음> 추성원한테 맞고 이국종에게 수술 받기. 이국종한테 맞고 추성원한테 수술. <웃음> 배고픈데 피자에 맥주 먹기 삼겹살에 소주 먹기 아 이건 당연히 피자에 맥주지 여러분들 피자에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 배고프데 피자에 맥주가 딱이지 파인애플 피자에 맥주 먹기 어떤 피자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피자면 되는 거 아니야? 배고픈데 술은 왜 먹어? 피자에 삼겹살 먹어야지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삼겹살에도 맥주 먹는 사람이라가지고 제가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 피자에 맥주 먹어봤어요?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진짜 맛있어 피자에 소주가 아니야 피자에 맥주가 정말 잘 어울려 진짜 피맥이 내가 피자에 콜라를 항상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수제 맥주집 가가지고 안주로 그냥 작은 피자 하나 시켰었어요 그 피자랑 수제 맥주랑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피자도 맛있긴 해아 근데 맛있더라고 나는 피자와 맥주파 어? 아, 마달 모들이 이렇게 많다니 하... 아, 당신은 대머리를 놀리면 죽는 병 걸리기 대머리 되기 죽는 것보단 대머리가 날것 같은데? 아니... 아니지! 대머리를 안 놀리면 되는 거 아니야 대머리 자체를 안 놀리면 되잖아 놀리면 죽는 병이지 놀리는 거 보고 웃으면 죽는 병이 아니래 <웃음> 나는 이게 난거 같아 안 놀리면 되잖아 오. 안 놀리면 되지 다들 머머리는 되게 싫은가봐 둘중한 명에게 맞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 <웃음> 제목이 왜 이래 <웃음>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에게 수술 받기 이국종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 <웃음> 아니 추성훈씨한테 어떻게 수술을 받아 <웃음> 아 맞네 이국채씨한테맞추면 수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추성훈씨한테 맞추면아 너무 웃겨 현장에서 죽거나 수술대에서 죽거나 그래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후자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보면은 추성훈씨한테 맞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추성훈씨한테 수술을 맞는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맞는다는 게 찌른다는 게 아니라 주먹인데 설마 사람이.. 아 죽을 수도 있나? 이게 생각이 잘안 드니까 어, 나못 고르겠어 여러분들 골라봐요 1번이야 2번이야?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? 진짜 난조택이야 고르기 너무 어려워 1번은 즉사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1번은 살 가능성이 있는데 <웃음> 죽는대. 아 맞네 근데 저 말은 진짜 맞아 1번은 살 가능성이라도 있어 근데 2번은 수술 받는 순간 바로 죽는 거야 아니 봐봐 그렇다고 2번이 수술 받아서 살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 2번은 아예 없어 근데 1번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어 수호 씨한테 맞는 걸 가정하는데 이게 맞는다고 해서 다들 주, 100% 죽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 기본은 개복하면 복구 안 될듯이... <웃음> 아, 난 1번이 난것 같아. 지금 투수들한테 계속 이제 설득당하고 있어. 1번이 난것 같아. 아, 확실히 살수 있는 그 0.1%의 가능성을 보는 건 1번이 맞는 것 같아. 1번이든 2번이든 <웃음> 장기야나는튀어나오다 <웃음> 마취된 채로 죽으니까 후자는 아프지 않게 죽는다 <웃음> 아프게 죽진 않는다고? <웃음> 나 1번 할게요 1번 그래도 사람들이 봐봐 77% 많은 사람들이 투표는 안 하고 넘긴 거 같은데 이거 너무 고르기 어려워서 다들 넘겼나 봐 근데 너무 웃긴다 이거 <웃음> 잘 만들었네 나와 친구 중둘 중에 하나 희생해야 한다면 내가 희생한다 친구를 희생시킨다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 <웃음> 이거 의리 테스트인가? 정의감을 테스트하는 건가? 뭘 익명이야? 뭘 착한 척이야? <웃음> 미안하다 나의 걸음이 돼요. 그 와중에 한 명이야 그 와중에 한명다막난 살아야지 당연한 소리를 나도 내가 먼저 일단 살아야 될것 같아 오 그래서 37% 있네 밸런스 게임하는데 옆에서 구경할래? 밸런스 게임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신체가 개조되었는데 코풀 때마다 호르라이 소리가 들림 비염이 패시브 방귀 뀌때 냄새는 안 나는데 개 짖는 소리 아니 지금 이것 중에 둘 중에 뭐가 낫냐를 골라야 돼 아니 신체 개조를 왜 시켜 저럴 거면 개 짖는 소리가 더 낫지 않 아, 개 짖는 소리가 내가, 더 낫다. 내가 아닌저 여기 개가 있나봐요 이러면 되는 거아니호르라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호르라이는 누가 호르 저기 개가 있나봐요 하는 게 낫. <웃음> 아 너무 웃겨. 아 진짜 웃긴네 횟수가 적은 걸로. <웃음> 아 너무 웃겨. 아니 누가 누가 아니 여기서 근본은 도대체 누가 저렇게 개조를 하냔 말이야 몸물. 중요한 거는 <웃음> 개조를 너무 이상하게 한거 아니야. 아, 아 너무 웃기네 <웃음> 내 말이 개조한 사람을 데리고 해야돼 아니 미쳤어 진짜. <웃음> 추성은 씨아 아까 그, 그 추성은 씨한테 수술받은 사람들인가 그 와중에 죽지 않고 개조가 되었네 근데 비염이 패시브인데 코를 안풀 수는 없어 근데. 흐르기, 흐를 르게흐 때마다 이렇게 딱는 것만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 이게 낫지 않을까? 아까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하면은 그렇다 했는데 그럴 때 핸드폰을 꺼내는 거야 핸드폰에 항상 미리 준비를 해놔 강아지 영상 같은 거를 항상 보면서 타는 거야 개를 <웃음> <걔를> 키워도 되고 <웃음> 그래 어차피 냄새도 안 나잖아 그럼 나도 강아지 소리가 날거 같아 64%네 어허, 짖지 마. 강아지, 입도 안 열었는데. 어허,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강아지, 어허. 어리둥절. 라면, 30분 끓인 거 먹기, 3 0분 끓인 거 먹기. 그래도 소화는 30분 끓인 거 먹기가 돼. 건강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라면 죽을 먹는 게. 그래도 익은 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? 보이세요? 30분 끓인 건 개밥이냐? <웃음> 생라면이 났다고? 아니 이거는 죽이 될거 아니야? 아 30분 끓이면 무리 없어요. <웃음> 아 맞네. 아 맞네. 와, 30분 끓이면 불나겠다. <웃음> 아 다들 불어 터진 걸로만 생각하는데 30분 끓이면 <웃음> 냄비가 타겠는데? <웃음> <웃음> 30분 동안 끓일 물을 주는 건지 안나와 이게 있어야 라면 죽이 된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는데, <웃음> 물이 얼만큼 있는지도 몰라. <웃음> 야 라면 죽이 낫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말을 듣고 나니까 30분 동안 물이 끓으면 물이 다 없어져서 라면이 그냥 타버리겠네 근데 약불로 한다 해도 30분 끓이면 똑같이 약불로 30초 했다 쳐봐 그러면 은 30분 끓인 걸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둘다 중간불로 쳤을 때 30분 끓이면 물 중발해버려 이거는 그런, 그런 생각, 그런 자세한 생각은 안 했나봐. 그래도 난 생라면이 나것 같다, 이거 보니까. 사람 30초 끓인 거 먹기에 개 많아. 차라리, 차라리 생라면이 나것 같아. 당신이 이 사이트에서 한 시간도 썼다, 한 시간 넘게 썼다. 한 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있다.